안녕하세요. 저는 옴불교 중앙총부 관리과에서 조경일을 하고 있는 김병국 도무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옴불교 조경팀에는 총 4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저를 빼고 다 10년이 넘은 베테랑들입니다. 관리감 김성만 동무로부터 저는 3년 전부터 소나무 전지를 배웠습니다. 그때 처음 소나무 전지를 배울 때에는 초보자도 할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전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나무 가지부터어있는 노랗게 된 솔잎을 제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소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장가지를 솎아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일은 참 쉬웠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전지를 한 후에 다시 2년 전 가을에는 좀더 다른 방식으로 전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소나무 전체의 이 모양을 보면서 그리고 구상을 하면서 그리고 큰 가지를 어떻게 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큰 가지를 먼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지에 붙어있는 노란 솔잎을 제거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전지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묻고 질문하고 또 감정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전지할 때보다는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가지인 지역에 치중하다 보면 일을 많은데 성과가 적고 큰 가지인 근본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일은 적은데 성과는 훨씬 많았습니다. 대종사께서도 인도품 5장에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마음가짐 그리고 사리를 연구하는 성의가 있다면 아마 일 속에서 마음 공부는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